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마을용으로 오시죠 썸네일각 잡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있어? 아또다 온다 다 온다 또자 여러분 내집 앞에 일자로 서 여러분 다내집 앞에 일자로 서요 일자로 서 오와 열을 잘 맞춰요 어허 여러분 줄잘 서요 자줄잘서라고 자, 자, 자, 나 여기. 아, 나무 때문에 안 보여. 삼각, 삼각 대형으로서, 삼각 대형. 나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삼각 대형으로서요, 여러분. 삼각 대형으로서, 삼각 대형으로.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삼각 대형으로서, 삼각 대형으로 이렇게 쫙. 좋아, 좋아. 쭈 님이랑 시현 님, 빨저 뒤로 가야지. 쭈 님이랑 시현 님, 빨저 뒤로 가. 아트레이 아, 빨리 저 뒤로가 왼쪽 뒤로 아 누가 지금 뭐하는 거야 아아래 나를 금 삼각대형으로 내가 꼭지점이야 여러분 내가 꼭지점이라고 내가 삼각대형으로 서라 삼각대형으로 이렇게 오케이 빨리 썸네일을 잡아야 돼 빨리 빨리 삼각대형으로 서요 여러분 아 뭐하는겨 이거 지금 렉이야? 나가다 그럼 다시 들어올게 로와아우 엄청 많아 자 여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대형으로서 나를 중심으로 삼각대형으로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삼각, 삼각대형으로 아, 아, 아, 내방에 아, 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다렉 걸리는구나. 아, 진짜 핫하네. 자, 핫하네, 핫하네. 다시 들어가 볼게. 다시 마이룸에 들어가서 또 많이 들어와 있지. 어휴, 진짜 나처럼 마이룸이 핫한 사람 없을 거야. 여러분 그치? 오늘의 썸네일은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의 썸네일 오케이 하나 자 캡처 단체 사진 찍는다 자 하나 둘셋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아우 다들 주차도 꼼꼼하게 해놓으셨네 자 마이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한껏 꾸며놨거든요 <웃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고 또 슈퍼채 처음 했는데 또 많이 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주셔서 또 고맙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이제 저희 내일 혁명군대도 이제 예선전 할 거라 결승을 어디랑 어디랑 하는지 정도는 제가 카페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 구독자 1000명이 되고 제대로 한번 처음 실망을 했는데, 아, 너무 재밌고, 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황구님이 하빈이 욕했어요. 아까도 욕한 사람 있었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욕하고 매너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제재해주세요 그런 분들 제가 바로바로 바로 내보낼 수 있게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 이 영상에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고 아유 달려라님또 마무리 고맙고 네 그래서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못 보았어요 근데 하나는 좀 봤어 막 합이 무슨 발 새끼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악플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좋은 분위기 매너 있는 분위기 예의 있는 분위기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딱 즐겁고 재밌게 게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먹었지만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